혜리, 일어나. 응, 엄마. 응. 엄마. 엄마. 혜리야, 엄마 얼굴 봐봐. 엄마, 엄마. 어? 내 <웃음> <웃음> 어, 얼굴에 담그지 마. 슬이드어 슬라이드 갔어? 저 미끄럼틀 갔어? 와, 한번 타봐. 재밌겠다. 오 태리야, 여기 뜨거워, 뜨거워. 바닥 뜨거워. 저, 저 밑으로 이동해. 이렇게, 밑으로. 어, 이렇게. 엄마, 슬라이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미끄러붙지? 남자 여기 있다. 어. 야,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여기, 그치? 어? 너한테 딱이지? 태리야. 응. <웃음> 와, 이거 되게 세보이는데 엄마,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좋아! 아 얘는. 어. <웃음> 우리 집에 트러블 메이커. 맞다, 나만 안 거야? 너무 어 뛰지마 뛰지마 테리야 뛰면 안돼야너어었잖아테리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재미다 재미! 재미있 재미! 어, 뭐야? 비밀 밟은 거야? 어, 야! 하지마. 재미, 검지터, 재미! 난거야잘하하잖아쿠이는다 달리기 게임 있어달리 게임. 다해 달리기 게임 있다. 아요. 에이, 물리 게임 있어. 아니잖아. 자. 다 다다. 이렇게. 야. 아니야. 하느 그러면 부서져. 그래 살살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응. 스파이더맨이 지구를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제보가 돼서 왔습니다 스파이더맨을 우리 실제, 실제로 있던 거를 알아보시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입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 아난 지금 아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안 된다. 이폼을 챙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하지. 아니. 여기 있습니다. <웃음> 이제 가자. 이제. 신내키고 맛있다. 여기는 맛있었어 맛있다 봐. 맛있어. <웃음> 쓰게 <웃음> 써야 되는데. 난 이렇게 돈 이렇게 먹어. 아빠 나도 으, 뜨거워? 아, 이거.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뜨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도먹거다고 와어떻게진짜나또오이것도있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하니까 진짜, <목이> 진짜 웃기다 너가 더 웃겨 지금 어머 어머 어머 화리 진짜 젊네 응 태리 먹기 대단해요 이런 거만 먹어요 아는 나는, 나는, 나는. 밥을 난, 좋아하면 좋은데. 탕상을 가득한 그. 공깃밥 <웃음> <맞아, 웃음> 좋아. 하 맞아, 쌀밥 좋아하지. 혜리 먹는 거 봐봐. <웃음> 와, 입에 하나도 안 묻고 먹었어. 한끔마다 음, 진짜 대단한데, 역시 다섯 살.